현재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로는 테드 코프먼 전영방 상원의원이 담당 다음에 취임식인 1월 20일 정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임기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복상태인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만약에 퇴임한다면 혹은 계속 불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인 불복할 경우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연방총무청이라는 g s a 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달청의 역할을 하는 GSA는 당선인이 나오면 정권 교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사무 공간과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이 대선 승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될 경우 다른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주선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특별히 국무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악관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관료들에게 바이든 인수팀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서 밝혔던 것을 통해 백악관에서 각 기관들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친 트럼프 성향의 고위관료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은 현재 국무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주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시키는 등 안보에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생기는 와중에 언제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로 공식 확정되기에 규정까지는 그 계속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이하는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백악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 블랜드 대통령 한명 뿐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직을 2회까지 역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임기가 연임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논의가 되는 사안이라서 만약 다시 출마한다면 2024년에 다시 대선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자신이 본업이었던 부동산 건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전 대통령이 되면서 부동산 사업을 중단했지만 퇴임한 뒤로는 다시 본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인해서 사업에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브스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트럼프 올가니제이션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용히 은퇴해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퇴임할 경우 대통령 연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1958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기준 20만 7 8 0 0 달러, 우리 돈 2억 3천 8 0만 원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평생 비밀 경호와 의료 혜택 및 직원 경비 등도 지원받게 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유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소유인 호아 리조트에서 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마케팅학과 교수인 팀 칼킨스 교수는 트럼프 성향에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을 떠나겠다는 발언이 비수무리한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보수 성향 매체인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나 뉴스맥스에서 트럼프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외에도 다른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기업까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가장 유력한 안이 첫 번째 사안인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